아래 내용은 거짓 없는 사실임을 밝히며 저의 주식 실패담에그 이후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전달해 드립니다. 첫 번째 가족 사항은 두 자녀 및 사랑스러운 아내를 포함하여 내 식구에 저는 가장입니다. 두 번째 386 세대로 나이는 50대 후반이며 곧 60줄에 들어선다고만 하죠. 세 번째 저의 직업은 지방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계속 중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재산은 재산에서 부채를 빼서 정리하면 빚만 7천만 원가량 있더군요. 다섯 번째, 빚이 있게 된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오로지 주식 실패입니다. 참고로 담배는 4년 전에 끊었으며 술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선천적으로 부족해서 소주 반병이 최대 주량입니다. 여섯 번째, 저의 현재 상태는 아내에게 주식 실패담을 고백하고 난후 통곡 소리를 서너 번 듣고선 지금 근신 중입니다. 이제는 거의 개인 비서로 전락하였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죠. 더불어 같이 살기 싫다며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한마디, 저녁에 자기 전에 한마디에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일곱 번째, 그래서 세운 대책으로는 친척들의 도움을 워낙에 많이 받았기에 더 이상은 받기 힘들더군요. 어디 손 벌릴 데도 없고 대출이며 카드값이며 연체 중이므로 아주 제대로 죽을 맛입니다. 여덟 번째 제의 오늘 기분을 표현한다면 아내의 통곡 소리에 바로 주식 계좌를 정리하고 일일이 경과한 상태로 지금 빚이 1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을 얻은 듯한 기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군에서 20년 복무하다가 제대한 기분이라고 하면 확와다을 런지요? 아홉 번째 개인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경험담을 짧게 내려놓자면 어차피 잃게 되어 있는 도박판에서 미수 신용 몰빵을 빨리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깡통계좌로 만드는 길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한시라도 빨리 나오는 길이 더이다. 제 경험으로 그전에는 옆에서 누가 칼을 들이밀어도 그만두지 못할 테니까요. 열번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동안 일은 돈과 세월은 너무나도 야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조차도 지금 이 시련이 앞으로 약 반쯤 남은 내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으로 10억짜리 재산이라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간직하며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있게 보내려 한답니다. 그리고 주식하면서 불쌍한 애널리스트와 기관, 기타 세력 등에게 돈 잃었다고 욕점하지 맙시다. 아니, 하더라도 본인의 과오를 깨끗하게 인정하면서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식시장에서 돈 잃는다든지 벌어들이는 것은 100%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여보 죽을 마시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며 내가 잘못했어. 사랑하는 동지들 주식 이제 그만하세요.